안녕하세요 오늘 풋고추 소박이 김치 할거예요 물을 붓고 소금물을 좀 먼저 타야 돼 꼭지를 조금만 남겨놓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갈라가지고 소금물에다 이제 약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30분 절궈놓으면 돼요 이, 이게 한 30분 절궜다니까 좀 부드러워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알맹이를 빼야돼 아 씨를 다 뺐으니까 한번 휘쳐주면 돼 안에 물이 이제 물기가 빠져야 되니까 이렇게 엎어서 고추 이게 70g 이에요 미나리도 70g 그 다음에 무이 정도 만넣으면 되겠지 그리고 고추를 조금 넣어야지 매콤하게 새우를 생강 조금, 마늘은 생강 두 배. 그 다음에 액젓. 설탕. 이렇게 좀 더. 싱거우면은 액젓을 추가를 해야지. 간좀 보고. 싱겁다. 응. 딱 됐어. <웃음> 이소대가너 오이 소박이, 오이 소박이처럼 고추 소박이 이게 익혀서 먹어야 되는 거야? 이거 그냥 먹어도 돼 바로 익으면 고추가 익으면 좀시금시금이더 맛있지 새우 다 들어갔으니까 새우에서도 맛있는 물이 우러나고 아물 조금 넣었어요 여기 그리고 액체 조금 넣어주고. 소콜릿 넣고 어, 국물이 좀 있어야 되니까 됐다 음, 이게 고추 소박이 김치를 했어요 이거 근, 그냥 이렇게 먹어도 되고 익으면 또새콤소콤또 맛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추 김치를 담았네요 감사해요